오늘은 그제 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다가 뒷머리를 넣는 거예요. 아무튼간 이 머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은 야동을 보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동입니다. 오늘은 또왜 이렇게 조금 살짝 꾸몄습니다. 근데 왜 꾸미고 카메라를 켰냐면 오늘 제가 친구들 그 만들려는 작품에 배우로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후 2시인데 2시까지 와달라 해서 굉장히 멋있게 꾸미고 딱 연락을 했는데 아 미안하다 오늘 전에 촬영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딜레이 돼서 어 다음에 촬영을 해야 될것 같다 제가 또 누굽니까? 괜찮다 했죠? 괜찮다 하고 바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게이득이죠 게이드입니다. 고맙습니다. 촬영 취소시켜줘서 덕분에 영상 하나 만들었네요. 아, 어쨌든간 오늘 그냥 갑자기 영상 틀어서 뭐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려 한게 아니라 어 댓글들을 보니까 영둥이 그 머리가 뭐냐, 머리 이름이 뭐냐, 하마 한 거냐, 투게한 거냐 뭐 어쨌든 그 영둥이 머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제 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머리를 한번 길러보고 싶기는 했거든요. 저는 항상 머리가 짧았어요. 머리가 한 요만큼까지밖에 안왔습니다 항상 머리가 짧았는데 한 번쯤 머리를 길러보고 싶어서 근데 마침 딱 대학교 오기도 했고 어느 날그 짧은 나의 머리를 봤는데 아 진짜 너무 못생긴 거야. 아 이건 한번 머리를 길러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머리를 한번 기르게 됐어요. 2019년 한 6월쯤부터 안 잘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 9, 10, 11, 12, 1 1월달까지 하면. 한 7개월 동안 지금 머리를 안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요즘 유행하는 머리가 장발이더라고요, 남자 장발. 그래서 뭐, 어, 나는. 유행을 탔다? 아니, 유행을 탔다가 아니지. 유행을. 뭐, 만, 만들었다? 어쨌든 뭐,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머리를 파마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파마 끼가 있어서 지금 파마 끼 많이 없네요. 여기, 여기 보면 그냥 거의 날아가거든요, 머리가. 머리에서 날아가요. 근데 이 장발이 웬만한 옷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지금 맨투맨 아무거나 입은 건데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웃음> 죄송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스타일링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머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장발의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초콜를 하는데 내가 슉슉 이렇게 돌아봤어 그렇게 눈을 다 가려요 진짜 불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그냥 집 안에서도 뭐 물을 마시려고 아 들었는데? 들때 이렇게 다가려져막눈 찌르고. 뭐 이런 거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 얘기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머리 내려오면 막 머리 이렇게 넘겨야 되고. 단점이라고 하기보단 또 이게 이 머리의 매력이죠. 그렇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멋있게. <웃음> <웃음> 만약 이런 게 되게 싫다. 그럼 이 정도 머리가 됐을 때는 머리를 묶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약간 젖어서 잘 묶이네요. 머리 이렇게 묶으면 은 약간 사무라이 저는 참고로 투블럭이 아닙니다 여러분 뒷머리도 같이 기르고 있어요 투블럭은 여기 밀고 뒷머리도 다 밀어버리는데 저는 투블럭이 아니라 그 약간 울프컷 있잖아요 요즘 남자들 많이 하시는 거 뒷머리 기르는 거 그런 것처럼 저도 뒷머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 묶으면 은 상당히 멋있어요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섹시하다고 볼수 있죠 근데 머리를 이렇게 너무 꽉 묶다 보니까 막 탈모 오는 것 같아. 이렇게 가르마가 막 생기거든요. 앞머리도 에막 가르마 생기는데 좀 탈모 오는 것 같아. 아니면은 뒷머리를 묶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앞머리 말고 뒷머리를 묶어서 이 뒤쪽을 묶어요. 뒤쪽. 앞머리 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건 좀 별로거든요. 이건 좀 별론데 어, 멋있네. 멋있는데 괜찮은데? 어쨌든 이건 그냥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매력이 있냐면. 모자와 함께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자 있는데요 제 폴로 제가 아끼는 모자인데 여기에다가 뒷머리를 넣는 거예요 뒷머리 이렇게 넣어서 앞머리 넘기고 이렇게 쓰면 아주 그냥 개간지템입니다 진짜 개씩 간지나요 이거는 미쳤어요 네, 이거 하면 게임 끝나죠 이것도 뭐 사실상 웬만한 옷아 그냥 내가 있는 옷들이라 그런가? 그냥 무슨 옷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 이렇게 긴 머리를 긴 유... 뒷머리를 이용해서 뒷긴 머리를 이용해서 뒷긴 네, 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자 뒤로 넣어서 좀 상당히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이 머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은 파마기가 좀 있으신 분들이어야 돼요. 아 파마기 말고 반곱슬이신 분들이 투블럭 말고. 그냥 다 기릅니다. 여기 안에도 다 길러요. 대신 저는 근데 브레나룻을 기르는 게 너무 불편해서 여기만 제가 바리깡으로 밀고 있어요. 안에만 정리하고 여기만 정리하고 여기 가면서 점점 길어져요 머리가. 그라데이션 아니,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투블럭이라 볼수 있죠. 넘기면서 길러주면 됩니다. 근데 아 영둥이님 저는 머리가 너무 늦게 자라서 진짜 거지 존 같이 막 이도 저도 아닌 머리가 돼 버렸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야동을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번씩 야동보면서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어, 저같은 경우는 이런 장발 머리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잘안 어울려도 그 기억에 남잖아요 아그 머리 기네? 걔 못생기긴 했는데? 개성 있더라? 이렇게 기억에 남는, 남을 수가 있죠 음, 개인적으로 저는 남자분들 장발을 추천합니다 아무튼 오늘 촬영을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어,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어, 많은 분들이 제 머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고맙게도 어, 지금 아직도 지금 구독자가 이렇게 쭉쭉 오르고 있는 거에 믿기지가 않아요 어, 실감이 안 납니다 저번에 홍대 갔는데 누가 알아보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진짜 어쩌다 우연히 만난 거겠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벌써 생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 보면 아는 척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관종이거든요 근데 약간 감기 걸려서 코 맹맹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냉> 맹맹 소리 나지 않아요? 코 맹맹 소리? <냉> 음 영상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제가 좀 갑자기 찍어서 어, 영상이 막 뭐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그냥 보, 그냥 봐. 그냥 보라고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좀 정리 안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멋있는 머리 만드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새로운 영상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 업로드 할 테니까 계속해서 계속 업로드 할 테니까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게 계속 계속 계속 감사합니다